무언가에 맞았는데요? 어..어떻게 쓰러졌어 야 이.. 소록색 얘랑 보라돌이가 합쳐진 거였어 이렇게 그래서 둘로 나눠졌더니 오!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4 신규 보스인 헝키 제이크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힘과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보러 갈까요 먼저 버격이님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영상 시작합니다 오 이곳은 제스터의 보스를 만나러 가는 길이네요 꽃들이 길에 이렇게 싹 뿌려져 있고요 저... 베스터의 문이 이렇게 막혀있어요 나무 발판으로 자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야 자신의 조언을 들으라고 하죠 이곳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이제 신규 보스 근데 이 괴물의 정체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눈과 발톱 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짐작이 되나요? 와 눈이 진짜 커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보스들보다 훨씬 큰 정도로 진짜 제일 큰 몬스터인 것 같아요. 눈이 저 정도면 스팅어플린이 한 몇십배 크기 되지 않나? 여... 일단은 이곳까지 들어가면서 떨어집니다. 이제부터 본편 시작이에요. 자... 어디론가 떨어진 주인공 문들이 굉장히 많죠? 이 문들 속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바로... 야, 헝키 제이크, 나타났습니다. 우와, 오랑우탄인데, 어 잡히자마자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혹시 아군인가? 혹시 챕터 4에, 오!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 야 챕터 4에 코치 피클즈 같은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디론가 데려다 주고 자긴 사라졌습니다. 야, 문이 너무 많은데요? 오! 야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합니다 오! 어? 굉장히 많은데요? 머리가 여러개야 안전모를 쓴 것도 있고 되게 헤비메탈적인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어디론가 도착을 했는데 아 안전모를 쓴 이유가 있구나 약간 공사판인 것 같아요 오! 야 이거 뭐야 테트리스잖아 야, 야 게임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와, 아니 공식 게임이 차라리 이런 게임 채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게 훨씬 재밌다 야 자꾸 밑에서 뭔가가 혓바닥이 낼름거리는 것 같은데 야 이러면서 테트리스 아이 밑에 조종기로 테트리스를 이렇게 하는 거네요 모양에 맞게 자꾸 밑에서 뭔가가 공격해옵니다 야 이거 타마타키 아니야? 그 거북이 아니에요? 오자 이렇게 벽들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오 테트리스 잘하는데 주인공 오 낼름 또 타마자키 맞는것 같은데? 혓바닥이? 어 뭐야? 결국에 혓바닥을 맞으면서 게임이 끝이 났는데 바로 이어지는 영상 보러 갈게요 자 이어지는 영상 자 이렇게 테트리스를 아주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자 오 이거 타마타키 그 거북이 혓바닥인것같아요 카멜레온 혓바닥 맞죠 뭔가가 느낌 비슷... 오 저기 밑에 헝키 제이크가 쓰러져있는건가? 야 근데 이런게임이 훨씬 재밌다 자 타마타키의 혓바닥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요자 네모칸이 떨어졌는데 잘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 잘하고 있는거 맞아? 어? 너무 막 쌓고 있는데요? 아니 공격도 하고 테트리스도 하라고 하면 어떻게 깨지? 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야, 이제 바닥까지 부숴버리는 흩, 혓바다 이야, 오! 떨어졌다 오 제발! 와 주인공 다행히 쓰러지지 않았고요 자 엘레비... 오 맞네 타마타키 야 뭐야 쓰러졌던 타마타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이, 주인공을 쫓아오는데요 이야 생긴건 그대로예요 이야 퀄리티 너무 좋다 딱 공시가 이거에 반만이라도 따라가라 오헝키 제이크가 도와주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아 역시 아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야 주먹으로 그냥 날려버리네 원펀치 오케이 이러면서 날리는데 이 다리가.. 아~~ 이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 헤비메탈 헤어스타일 한 친구랑 이 안전모를 쓴 친구랑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안전모를 쓴 친구가 저희를 도와줬어요 일단 저 타마타키 거북이 카멜레온을 날려버리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일단 코치피클즈처럼 악역이 아니라 아군일것 같아요 왠지 야 다음편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나 이쪽 스토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m s 툰진님이 영상인데 우릴 도와줬던 이 초록색 토끼가 제스터를 나눠진 제스터를 이렇게 물리쳐줍니다. 양옆으로 밀어냈어요. 제스터가 반반으로 이렇게 꽃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그 두개가 합쳐진거였습니다. 저렇게 보라돌이하고 녹색돌이 오! 무언가에 맞았는데요? 어, 어떻게 쓰러졌어. 야, 이 소록색 얘랑 보라돌이가 합쳐진거였어. 이렇게 그래서 둘로 나눠졌더니 오! 뭐야! 플러피 팬츠가 살아있었는데? 야! 야 엄청 세다 갑자기 각성해서 등장한 플러피 팬츠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한 줄 알았는데 와 다시 살아났어요 다행히 야! 우리들의 영웅 플러피 팬츠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야! 너무 잘 싸우는데요? 저저 오! 야, 그냥 쓰러뜨리는데? 야, 제스터도 플러피 팬츠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아, 2대1인가? 어, 밀리네. 와, 주인공 도망가야 합니다. 야, 이 초록돌이. 쫓아온다. 아, 보라돌이까지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 플러피 팬츠. 와! 오, 뭐야? 야! 우리 초록돌끼 귀엽게 귀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야.. 오우! 기가 엄청 커졌어 야 이제 2대2로 싸우네요 플러피 팬츠 대 초록돌이랑 <웃음> 귀엽게 귀로 파닥거리면서 싸우는 우리의 초록토끼 야.. 야! 어퍼컷 맞으면서 틀어졌습니다 야 역시 턱을 가격하니까 바로 쓰러지네요 하지만 그러면서 또 초록돌이한테 맞아서 쓰러진 플러피 팬츠 자 어떡하지? 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건가? 아 저기 위로 올라가서 저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가격을 해버리는 플러피 팬츠 야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완전 든든합니다 야 약간 동네 형 같아 동네 착한 형자 우리를 이렇게 들어주고 저 버튼을 누르게끔 도와줍니다 오 빨리빨리 빨리. 버튼을 딱 누르고 야 오플라버드 애기를 결국에 구출해 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플러피 팬츠 아니었으면 이기지 못했어 야저초록토끼도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다행히 야 이게 공식 게임보다 훨씬 재밌다 야 우리의 귀여운 아기 오피라보다 살아났고 야 쟤네, 얘네는 왜안 쓰러지냐 맷집이 엄청 센데요 영화처럼 끝이 납니다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다음 영상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와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선 제스터의 대결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요 두번째로 새로운 신규 보스 몬스터인 헝키 제이크가 우리의 아군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라웠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